야, 날씨 좋네. 아저씨,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데 이거... 쫄렁짜렁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오랜만에 부캐너 타고 나왔습니다. 잠깐 어디 관공서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교육 없이 쉬는 날인데. 일산 동부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철컹 <웃음> <찰컹찰컹>. 철컹. <웃음> <웃음> 되게 집에서 가까운데 차를 타고 가기에는 사실 차가 제일 편하죠. <웃음> 차로 나오면 한 가지 귀찮은 거 주차 걸어가자니 귀찮고, 알라인티 타자니 아우 번거롭고. 그래서 지난 겨울 내내 토캐는 안 탔거든. 그래서 오늘 시동도 한번 걸어줄겸 나왔습니다. 작은 바이크는... 이렇게 시내에서 쫄랭쫄랭 다니기 너무 좋아요. 방금 같은 것도 뭐, 덩치 큰 할리 같았으면 양발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겠지. 어디다 될까요? 한적한 데좀 돼볼까? 여기가 적당하겠군요? <목소리> <목소리> 저기 국제, 국제 면허 신청하러. 네, 국제 면허증 신청. 아, 네. 예, 예, 예, 예. 다시 그러면 요거한장더 갖고 가서 다시 깨끗하게 써갖고. <웃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진.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을 못했네. 어? 찍어놓은 사진이 있나? 얼마 전에 증명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아이고, 씨, 긁어지지도 않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웃음> 바보, 바보. 네. 핑계김에 오토바이 한번더 타고 좋지 뭐.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웃음> 다녀오겠습니다 집으로. 운이 좋게 집에 가니까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금방 찾았어. 아 도로 청소 차 지나갔구나. 바닥에 물바. 아이, 도로가 깨끗해지는 건 좋은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싫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다시 왔습니다. 네. 여기 다된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10분도 안 걸리네요. 가자 집에 집에 집에. 자. 어? 장갑, 아, 아, 또 장갑 놓고 왔네. 민원실에 장갑 놓고 왔대. 민원실에 장갑 놓고 와서, 와서 가져가라고. 민원 선생님이 전화 주셨네. 아,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아 뭐가. 아, 등에서 땀나. 덥다, 오늘. 아, 쪽팔려. 아, 개쪽팔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이 이렇게 없네요. 아, 부끄럽다. 아, 부끄럽다. 얼른 도망가야지. 얼른 벗어나자. 아, 내가 정신이 이렇게 없다. 여러분들도 나이 잡서 보세요. 이렇게 돼. 아오토바이 탈라고 보니까 장갑이 없는 거야. 민원실에서 전화를 주셨어. 장갑 놓고 갔다고. 아, 정말 민망하다. 자, 장갑도 다 꼈고, 갑시다. 이산동부경찰서 안녕 친절하신 민원 처리해 주시는 선생님들 안녕 어 요번주 일요일날 일본을 가요 일본 가서 오토바이 탈 생각이에요 레인저 교육장 있다보면 해외 오토바이 투어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그 이제 레인저 오시는 분들은 막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고프여행,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가까운 해외에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보는 그래서 해외 관광도 하고 오토바이도 즐기고 그런 프로그램을 레인저가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어 프로그램을 이제 거의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이제 답사 갑니다 음, 클래식 클래식 안녕 투어 프로그램 관계자 한 분, 저 촬영해주시는 감독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 단촐하게 답사 겸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 출장 가요. 예, 1월 화 2박 3일. 저도 오토바이를 외국 가서는 한 번도 안 타봤거든. 스쿠터도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스쿠터 많이 타는데 왠지 빌려서 타보고 싶기도 하지만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괜히 다치면 어떡하나 싶고 기분 좋게 해외여행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뭐 사람 다치면 여행을 다 망치니까 그래서 완전히 안전하게 시스템이 딱 갖춰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면 저는 조금 꺼려져서 안 탔는데 어, 이번에 우리가 고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일본 가서 렌트 딱 해서 여행자 보험 딱 들고 적당히 관광도 하고 적당히 휴식도 하고 적당히 라이딩도 즐기는 그런 오토바이 프로그램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일본 갔다 오려고 그래서 국제 면허증 만든 거예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웃음> 갔다와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와 재밌겠다 싶으시면 이제 뭐 골프치로 외국 가는 거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오토바이 타러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아빠 였습니다 빠이 아 동네 마실 다니기 진짜 너무 좋네 부캐너 내가